속보입니다. 지진이 약 27시간 멈추어 있었던 일본은 오늘 4월 18일 오후 5시 3분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규모 3.2 진원의 깊이 50km의 지진과 저녁 9시 56분에는 규주 토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2.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도카라열도는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고 이곳 도카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큰 강진이 발생한다는 도카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 도카라열도 근해에서는 이번 달 4월 1일 오전 7시 46분 규모 2.5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늘 4월 18일까지 다섯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도카라열도는 근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지진은 2021년 4월과 12월입니다. 먼저 2021년 4월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9일에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으며 2년 뒤인 2023년 올해 4월에는 4월 1일부터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2021년 4월과 2023년 4월은 거의 정확히 1년 뒤에 반복되는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을 살펴보면 후지산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4일 오후 12시 32분에 규모 2.9의 지진을 시작으로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시작하였으며 후지산의 지진은 하루 전날인 12월 3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6시 37분에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산 지하에서 규모 4.9진원의 깊이 20km 최대 진도 오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후지산 지하 마그마 방인 용암이 모여있는 장소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2021년 4월에 도카라열도에 군발 지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1년 4월 9일부터 규슈 가구시마 현 남쪽 도카라열도에서 유감 지진 과 무감 지진을 합치면 무려 6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도카라열도에 600번의 군발지진 이후 다행히 이러다 할큰 지진은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발지진 발생 전에는 2, 2월 13일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1과 3월 20일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0 그리고 3월 4일에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8.0과 7.4의 강진이 발생한 지진들이 있었으나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의 시작일인 4월 9일 이전의 지진들입니다. 하지만 12월은 달랐습니다.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후지산과 연결되었으며 특이점으로는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 발생 중인 12월 14일 17시 19분. 14초에 대한민국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최초의 이 지진의 규모를 5.3으로 관측했으나 3분 만에 4.9로 정정했습니다. 이날 지진은 2021년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1위에 해당하며 제주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며 아울러 진앙 반경 50km 이내 발생한 지진 가운데 2005년 6월 15일 제주 제주시 고산 남쪽 26km 해역에서 발생한 3.9 규모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 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제주도 해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규슈 도카라열도 와 제주도는 매우 가까운 지역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8일 현재도 제주도 해역의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위험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